오늘은 악어 모양의 섬들이 모여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악어섬 충주 악어봉이 왔습니다. 아련역에요 출입금지구역 쪽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곳을 이렇게 출입금지시켰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학산국립공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출입금지지역입니다. 오셨던 길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말한대로 올라가야 악어봉을 좀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입이요 상당히 좀 길이 가파르거든요. 악어 있어요 위에? 조금 <웃음> <웃음> 올라오니까요. 네, 바로 이제 능선길 나옵니다. 앞에 입구에만 잠깐 힘이 드네요. 아 뒤돌아보니까 여기 도경치 아주 시원하죠. 좋습니다. 여전히 치료를 금지하는 프라이즈 걸려 있습니다. 이거 충조예요. 네, 악어가 많이 있다 해서 좀 왔더니, 여기도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네, 악어 보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악어를 보시려고 많은 분들이 좀모셨습니다 아, 그래도 다 보고 오신가 봅니다. 지금 형님도 제가 악어를 보러 왔는데, 보지는 못했는가 봐요. <웃음> 아저씨, 악어 보여줄게. 아어 보이기가 쉽진 않겠는데. 역시 힘들면 한개 뒤돌아 봐야 됩니다. 아주 뭐 악어처럼은 크게 보이진 않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보이네요. 올라가는 경사길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 첫번째 전망대에 왔더니 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리처럼. 그렇게 아어가 쉽게 보여지는 않네요. 아어보러 강아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 한번 꼭 와보세요. 너무너무 좋답니다. <웃음> 화산할 때는요, 상당히 경사가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워 조심하셔서 천천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가한테 토끼듯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거봉에서아거를 <목소리> 보시고 내려오셔서, 겨울은 아가 카페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는요 아어성 조망을 보며 커피나 라면 등을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외에는요 옆쪽 악어 모양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포토존도 있고요 예쁜 충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건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풍경 좋은 곳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거섬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다만 비법정 탐방로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